이제 씨발 새끼다! 씨발 무슨 일로 난거야? 우리한테 첫됐어! 덱스! 씨발 뭐야! 씨발... <hq1> <침 mia>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무려 한글날에 무려 한글 더빙 진행을 발표하여 축제 분위기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한글 더빙은 원래 E3 2018 이후 음성을 포함한 완벽한 한국어화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월 교련 한국어와 더빙의 취소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팬들이 아쉬움을 토로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9일 한글날 CDPR의 마르친 이빈스키의 사랑해요 연애가 중계를 시작으로 한국어 음성 더빙을 재발표했습니다. 주인공인 브이는 우리들에게는 겐지성으로 잘 알려진 김혜성 성우가 연기를 맡았으며 트레일러에서 얼굴을 자주 비쳤던 npc인 덱스터 드쇼는 개구리 중사 케로로에서 기로로를 연기했던 시영준 성우가 연기를 맡았습니다 키아노 리브스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유명한 조니 실버핸드는 마영전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루더렉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마오카이와 요네를 연기한 정성훈 성우가 연기를 맡았습니다 이처럼 사이버펑크 2077의 성우 라인업은 트레일러를 직접 보기만해도 알수 있듯이 탄탄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트레일러에서 욕설이 하나도 필터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발, 시발 뭐야 시발 제가 좀 김치검열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 육두문자들을 삐처리 없이 듣는데 약간은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아 물론 연기가 어색하다는 건 아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제작이 늦어진 만큼 사이버펑크 2077의 한국어 더빙은 출시일에는 발매되지 않고 12월 11일 dlc로 무료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밀리는게 아닌가 하고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올린 사이버펑크 2077의 대사량을 보면 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이런 기쁜 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왜이 한글 더빙을 더더욱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게임이 더빙된다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미드나 해외에서 제작한 게임들을 플레이할 때면 보통 자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습득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몰입 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영화와 같은 경우는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청자들은 시청각에만 의존해도 충분히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의 참여가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게임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감독이 지시한대로 한정적인 정보를 보내는 데에 반해 게임은 특히 오픈 월드 같은 게임은 하나의 가상세계 자체를 구현하고 플레이어들이 그 안에 녹아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자막으로 처리하게 되면 지나가던 행인들의 소리 하나 현재 있는 지역의 분위기나 멀리 들리는 군중의 소리 현대 배경의 작품이라면 미세한 tv 라디오 전광판 뉴스 소리 등등 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세계임을 잊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디테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gta나 스카이림 혹은 비슷한 게임을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막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음성에 비해 한정적입니다 거기에 영화와는 달리 게임은 사람이 직접적인 조종을 통해서 재미를 획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게임에 좀더 몰입하다보면 자막을 통한 정보 습득 능력이 영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버워치 이제와서 영어 더빙 으로 바꾸고 한글 자막으로 플레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쭈금그 시계 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와 더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으로서는 좀더 사이버펑크 2077의 세계를 디테일하고 깊게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마르친, 아니, 빛빛빛, 빛빛, 빛빛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안 올릴 수가 없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어 더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취소가 되었으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진행이 이루어졌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돈 때문입니다. 유저 친화적인 운영이고 어쩌고 한들 어쨌든 게임을 만드는 것도 엄연한 회사이고 기업들입니다. 딱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이거 영 아니다 싶어서 취소한거죠 뭐 규제 법 등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PC 게임을 주로 만드는 블리자드가 PC 게임이 주류인 한국을 위해 한국어화와 한국어 더빙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규제랑 법이 빡센 중국 시장을 뚫으려고 이 회사다 저 회사나 아둥바둥 거리는 걸 보면 결국 공입니다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콘솔이 차지하는 매출은 2017년까지 2.4%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적인 인식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까지 한국어 더빙을 출시해야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한글 더빙을 추진하였느냐 간단합니다 이제 돈이 될것 같으니까요 한국의 콘솔 시장은 2017년 58% 2018년 42% 2019년 41%로 국내 게임 시장 중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0년 한국을 강타한 동물의 숲이 가져온 닌텐도 스위치 품절 대란이 보여주듯 한국 게임 시장에서 콘솔 게임은 그냥 마니아들만 즐기는 문화를 넘어서서 대중적인 문화예술로 거듭나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cdpr 코리아 직업말에 의하면 약 4월부터 작업이 다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동물의 숲 출시일이 3월 20일이라는 걸 감안해보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수 있죠. 2010년대 중반 이후 유튜브의 시대가 열리면서 TV 외에 많은 콘텐츠들을 일반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서 양산되었던 다양한 질적으로 높은 퀄리티의 게임들에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영향도 이 전환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근 2017년 70.3%에서 2019년 65.7%로 게임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며 30대 모바일 게이머들의 이용률이 8.9%나 감소한 통계를 보면 점점 양산화되고 페이투윈으로 흘러가는 모바일 시장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탈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현재 사이버펑크 2077 스팀페이지를 기준으로 음성을 지원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총 10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한국어가 추가가 된다는 건 한국의 콘솔 시장이 이만한 궤도에 진입했다는 걸 반증해주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콘솔과 패키지 게임을 즐겨왔던 게이머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불과 몇년 전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제 한국어화가 되지 않는 게임보다 한국어화가 되어 출시하는 게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걸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금몇년 그 동안 한국의 비디오 게임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관심 속에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X가 모두 매진이 난 지금 한국의 콘솔 시장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2020년 게임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사태로 인해 집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 점점 이탈하는 젊은 모바일 게이머들 해를 거듭할수록 인식과 점유율이 날로 좋아지는 콘솔 시장 절대 없을 것만 같았던 많은 국내 게임사들의 콘솔 도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헌그라 그리고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전환점을 알린 사이버펑크 2077의 한국어 더빙까지 우리는 지금 게이머로서 좀더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의 게임 시장이 이제 큰 변화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두배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빛빛빛빛빛빛빛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